即希望有一日咧可能呢啲想嘅法會消失咗咯咁啊呢個我對於磨刀的期望咯呢個行業的期望我想推廣磨刀呢個傳統文化為我終身的目標可以話 平時香港人改啲戲名或者啲產品嘅名好中意食字嘅我都是用咗呢個道理啦咁然之後本身我自己姓周嘅所以呢就 諗到啊點同刀有關係呢就諗起一個俗語啦就叫周身刀冇將嚟啦咁啊我就覺得喂既然我磨嘅刀係把把都唔利嘅時候咁不如將呢個通俗嘅諗法就改變咗佢就叫周身刀將將嚟啦咁就可以改變到大家原有嘅諗法咁同埋亦都可以食多我自己嘅周字就係咁樣啦 點解會諗住開班授徒呢因為始終我自己一個人識模啦但係我總會有一日係模唔到嘛咁變如果我磨唔到嘅時候咪變相又冇咗呢樣倒不如就教識大家呢樣技能咁等大家以後都可以有你到用因為我自己本身個初衷就係希望每個人都有把你到用即使我唔喺度嘅時候都可以潛入到呢個理念落去 因為我自己好鍾意煮嘢食嘅咁啊我未讀處之前呢我屋企煮飯呢我都成日幫我媽手嘅所以我對煮食都幾有興趣嘅咁同我就好奇怪即係啲人話我唔想煮就落街食就我掉返轉我唔想落街食就喺屋企煮就即係慳落有少少廚藝知識樣其實冇乜好大意見嘅因為我之前呢我 去讀處嗰時呢咁佢哋都冇乜特別話咩好反對我知即係去畢都好冇所謂嘅最緊要我堅持多做嘅嘢同埋有興趣就 o k 嘅嗰時我喺國際廚房學院讀啦咁嗰時嘅廚房啲刀其實大部分都是非常之 咁然之後呢，咁啲刀盾你切咗好辛苦喇會。咁所以呢，我就喺度諗呀，咁其實有咩方法可以整返理佢呢？咁我諗到其實有樣嘢叫磨刀喎。咁問題係。 我話唔識呢樣嘢我啲老師都唔識呢樣嘢我就決定去研究下點樣磨你一把刀或者點為之一把好嘅刀磨刀嘅特別技巧最緊要手腳協調啦係跟住個人要保持呢個專注基本上好多初嚟學嘅學生都反映到類似的感受就是要好專心的 係啦咁然後個手嘅協調你要好穩定你先可以磨得好啊把刀我就已經磨得好耐了有啲有啲所謂技巧嘅嘢我都已經即係入咗血㗎就係入咗血㗎咁其實即如我啲技巧上堂教學生你要跟住咁樣做樣一 step 一 一步, step 一步, 去做啦但是我自己已經磨得好熟的時候呢其實我就已經係好輕鬆做到同埋就算唔跟住 step 都可以做到一啲利的效果 我諗最小嘅學生咧就應該係十八歲有冇記錯嗰佢係一個啱啱畢業然之後出嚟做做處嘅一個 有生仔嚟嘅咁然之後最大呢我諗下先好似六十幾歲退咗休㗎係咁退休但他本身又好鍾意煮食當係嚟上下堂興趣玩下我其實我覺得在就香港就幾有趣呢因為可能有啲人覺得我做我都好特別但是你可以睇返喺過去可能七八十年代六七十年代呢樣嘢係一件好普遍 或者每個家庭都會做嘅嘢，但係去到晚黑唔知點解就失傳咗，冇咗人做。咁變相做返一樣，其實可能以前好普通嘅嘢就變到好特別。我覺得係幾有趣，甚至乎其實係喺某啲國家呢樣嘢都係一個比較普通嘅技能啦。係喇，噉就並非喺香港咁稀有嘅嘢。噉但係去到香港呢樣嘢就變到稀有。我覺得係幾有趣嘅，係好好搞笑。即係，無論係我賣嘅刀啦、我上嘅堂啦，甚至乎我磨嘅刀呢，係一樣會有人話。 哇乜你咁貴㗎但同一時間亦都會有人話哇乜你咁平㗎即係好有趣嘅我覺得呢個現象咁就係發覺其實嗰個誒事物嘅價值呢就唔係由其他人去斷定嘅係啦你明白到個本質就得㗎啦即係我知道我呢樣嘢可以幫到你嘅咁你願意畀呢個價錢你就畀咯就係咁嘅意思啫係啦咁因為誒 有啲閒真係上完我堂哇你比呢個價錢我學到咁多嘢你返返到食㗎又或者掉住有啲學生話哇你收咁貴有冇人上㗎咁樣即係好得意同一時間係有啲人咁樣講所以我覺得係幾有趣的你把都幾耐不過事呀就冇一個好 standard 嘅標準我要可能三個星期我一個月半年很特定的日期嘅但係 air f r e i g h a i r r e i g h 如果你係一個家庭主婦 跟住你係每日都會煮飯嘅話呢一個月至三日咁樣啦咁其實一個月或者兩個月冇一次咧都係一個好基本嘅量嚟嘅係啦視乎好多嘢嘅即係譬如你把刀嘅物料啦個物料嘅硬度啦你用刀嘅方式啦你個砧板啦你試啲咩食材啦同埋你嘅使用量呢呢啲全部都會影響到點解而家市面上啲刀咁平但係其實好多人面臨嘅問題就係係啊佢的確買咗把好平嘅刀返去 誒佢頭嗰幾日會好用但係嗰啲好平嘅刀往往啲質素係非常之參差嘅時候呢咁佢可能用咗一個月佢就頓㗎啦咁佢又好冇理由即係每個月慢慢新刀啦即係雖然話佢有錢有力量咁樣做但係一嚟好浪費啦二嚟都花時間啦咁仲有嘅一樣嘢就係話一把刀佢全身開封嘅時候往往唔會俾我 誒開封呢更加鋒利嘅咁我磨完之後呢可以 k e e p 得耐啲啦同埋可以更加好切嘅咁所以呢個係純粹買把新刀返嚟嘅對比之下嘅分別囉誒咁啊之前有一次試過上門去幫阿仔仔建磨刀同埋教佢磨刀嘅咁嗰時經歷幾交幾有趣嘅因為誒約我嘅就唔係佢本人就係佢阿老婆龍家慧約我啦咁嗰陣時我唔知係佢嚟嘅咁我去到嘅時候呢就見到啊點解咁熟口面嘅呢 跟住入到我見到我鄭伊健嗰陣時我都係未撈到係鄭伊健我諗緊啊咁熟口面嚟嘅呢個邊個嚟嘅跟之後我我心入面都諗係唔係鄭伊健呢但係冇理由開口問佢咁尷尬㗎嘛咁啊佢係言之間後就發現哦原來佢真係鄭伊健嚟嘅咁樣咁啊佢就非常之 n i c e 嘅同埋佢又好貪話好多問題問我咁樣我覺得呢個幾有趣嘅經歷嚟 我有冇特別去諗啲乜嘢我最想就總之想將呢樣嘢普及化咗佢嘅係呢一刻大家會聽到哇磨刀咁特別嘅但我希望聽到有一日係其實原來個個都識磨刀嘅我希望有一日呢大家對於把刀都有要求嘅 我希望不會係有一日有人會做有人講啦話我買把刀都得啦把新的刀百零蚊一把唔使幫你磨啦即係希望有一日呢可能呢啲嘅諗法會消失咗囉咁啊呢個係我對於磨刀的期望這呢個行業嘅期望平時點解會教班呢其中一個就是推廣多啲呢個文化啦咁我上磨刀班呢就除咗教室你點磨一把刀之外呢亦都會教一些關於刀具的知識即係譬如往往好多人問喂 我呢把刀可唔可以切呢樣嘢啊我話呢把刀用嚟做咩㗎咁坊間其實大家好多疑問啊又或者用碗底磨刀得唔得㗎點解磨刀器磨完唔利㗎磨刀棒有冇用㗎大家係有好多呢啲疑問但係佢哋又冇人解答到佢所以我喺堂上面都會解答晒呢啲即坊間嘅常見問題啦或者啲迷思咁嘅嘢令到大家對於刀嘅認識增加咗之後同一時間都會對 即係煮食或者刀的要求增加咗咁樣咯另外就係可能有啲學生佢覺得我上堂麻煩嘅咁樣我都亦都有我自己嘅刀賣就是賣一啲唔會太貴但同一時間呢好有質素嘅刀就希望大家可以用一個比較平啲嘅價錢但體驗到一個良好嘅煮食體驗就係噉樣其實磨刀呢樣嘢就唔係淨係磨刀嘅磨利器啦基本上磨世間嘅利器呢個原理都係一樣嘅 即係無論你磨膠剪啦磨臉刀啦磨劍啦磨刀啊磨關刀啦磨我的普通的廚刀都好啦個原理都係一樣的最多只是手法上的唔同囉所以我可以話一理通八理明即係磨利器呢樣嘢我自己就覺得要保持住一個其實我自己咩都唔識的狀態我平時就算我出啲 p o s t 啊 或者講一啲啲文章啦或者我個人嘅諗法就係我要保持住我自己處於一個咩都唔識嘅狀態咁我先會匹住去搵啲新嘅嘢即使可能有啲人覺得話你磨刀依家好勁喎但其實我覺得話我仲有改善空間咁我可以點樣磨你啲呢甚至乎呢 有啲嘅刀上嘅知識上堂我根本唔會教嘅但係以防其實有陣時啲學生問到我咁如果我唔識打點算呢咁我都會繼續去鑽研咁我清楚明白晒成件事嘅時候我先可以有能力去教識人哋同一時間再進步囉戲女呀都有嘅因為喺嗯我未話係即係雖然我而家都唔係出名啦咁但係再啱啱開始再啱啱開始嗰陣時呢<笑> 咁啊，唔係好多客人揾我。咁嗰時我都係返part 陣 i m e 再加去磨刀半一半一半咁做啦咁往往嗰陣時更加多人會 f e e d b a c k 就係話我六十蚊把刀呢又會有人話貴八五蚊把刀又會有人話貴咁所以其實我後尾發現我係迎合唔到晒所有嘅人啦咁但係就係話喺嗰個時段就算我收六十蚊把刀呢都會有人覺得哇咁貴啊咁而揾我客人又唔係好多嘅時候呢會覺得氣量話其實 做唔做到落去㗎我可唔可以食㗎都會有咁樣嘅念頭嘅但係我最尾都係咁堅持做落去噉啊出一啲 p o s t 啊介紹下大家一知啊慢慢客再介紹下去傳落去 唔係自己責自己喇咁但係我覺得我喺教人嗰方面呢我覺得係比較擅長啲嘅因為呢往往好多時候一啲人佢自己做某樣就好叻喇可能個博士喇咁但係到佢全授知識嘅情況呢佢冇考慮到個學生嘅情況譬如個學生本身係張白紙喇咁你講嘅說話之中已經包含咗好多專業名詞嘅時候其實佢會聽唔明喇又或者你用咗自己角度嘅方向同佢解釋嘅話佢會聽唔明嘅咁所以我喺 教磨刀班嘅內容全部都係啲好顯淺啊盡量用一啲口語嘅方式去解釋同一時間都會牽涉少少一啲專業少少知識但係用一啲人話所謂解釋出嚟嘅大家會容易啲理解咯有同埋會由幾個方向入手就是唔係都係嗰句啦唔會淨係教磨刀嘅因為如果淨係教識磨刀但係你又會問哦呢把刀點樣磨啊喂點解呢把刀要咁樣磨啊或者係 點樣揀磨刀石呀即係會去咗其他衍生嘅問題出咗嚟嘅咁所以我就會講埋點樣去揀刀啦一把刀嘅結構係點樣組成啦咁同埋係點樣選擇啱嘅磨刀石同適合你嘅磨刀石咁會全面少少講晒所有嘢就係這樣磨刀呢樣嘢喺香港就好稀奇但係我可以用另一樣比喻就係 譬如磨刀呢我會比喻啦為一個黐網貼嘅行為嚟嘅咁黐網貼呢當然有技術分高低啦咁但係黐網貼唔會係一部電話嘅全部嚟嘅而磨刀都只不過係一個刀具保養或者做刀嘅其中嘅個過程嚟嘅啫咁所以預期話磨刀係有一個 誒組織啊或者一個誒點樣嘅機構呢倒不如話係喺製作刀具整個流程呢就有一個認證咁其實呢個喺其他國家係有嘅就做刀呢樣嘢咁但係單純講磨刀呢只係其中一個 p r o c e s s 嚟嘅啫你想知自己把刀利唔利好簡單嘅啫就可以攞張 a 4紙啦咁然之後你可以試下呢誒揸住張 a 4紙啦喺側邊界落去咁如果呢你可以好順暢咁界刀落去呢其實呢你把刀就利嘅咁但係我都幾肯定香港家庭 嘅刀呢我諗九成呀都做唔到呢樣嘢咁如果你係做唔到呢樣嘢其實你把刀就真係要磨㗎啦好多人話都會問啦喂我要揀幾多號磨刀石啊我要去到幾多 grade 啊我成日會用音響或者攝影呢啲嚟做比喻即係話你即係耳聽一出正啲嘅聲嘅咁你咪揼多啲錢落去囉你睇一出張相靚咗嘅你咪揼多錢落去囉咁調返轉你 發覺你是揾唔到嗰個極限喺度嘅咁你咪留翻喺原地冇所謂冇人會怪你呢樣嘢咁同樣地無都一樣你覺得一千夠的你咪無到一千 呢個鋒利度如果你覺得不夠嘅你咪再上如果你真係感受到一把磨完三萬呢個木數的磨刀石的嘅刀你覺得有分別嘅你咪上到呢個 g r i 數是係即係呢個係好個人嘅嘢係唔需要因為人哋話你知哦其實磨到三萬冇意義的又或者人哋話你知其實一黐不夠你是係咩冇意思的你最緊要遵從自己你覺得你 f e e l 到嘅嘢你遵從佢就 o k 了 咁磨刀石呢就同沙子一樣啦咁一樣係有個號數嘅咁呢個號數越細呢就代表住越粗啦號數越大就越柔滑啦咁誒 a v e r a g e 嚟講呢一把刀經過一千號呢個磨刀石呢就會有一個我自己認為啊一個叫做基礎嘅鋒利度呢就係話我切得開啲食物 但係呢我又唔會係一個非常爽快嘅感覺嘅咁然後你想再追求所爽快啲咪可以慢慢磨幼啲磨三千啦五千啦八千咁樣升上去囉我最近呢或者近來一發現呢其實剛先大家本身對刀嘅認識唔多而都唔係單單香港人嘅係全球嘅人認識唔多啦咁往往呢就會有好多 一啲不良嘅商家啦就買一啲劣質嘅廚刀噉但係就包裝到個樣好靚喇噉然後用一個非常之高嘅價格買出嚟噉就去氹人去買噉樣噉所以我就希望改善呢個噉嘅環境囉即係等大家有足夠嘅知識或者能力呢就可以辨別到咩叫好嘅壞就唔需要我捉住佢嘅手話啊呢個係好啊呢個係壞啊噉樣囉 我其實我諗過啊都都有人挑現過我就話其實喂你或者有人想嚟學磨刀他佢會問你學完磨刀有冇證書拎走㗎咁樣往往就是即好多係出面的興趣班或者一啲課室啊佢哋上完堂之後有證書嘅咁一個社會的認證啦但是而家磨刀暫時未有而我都希望佢有咁就等大家可以更加認可同埋對於呢件事 誒有啲規範啊係啊就變咗唔會好雜亂無章嘅感覺咯我有諗過嘅即係我點解無啦會做刀呢樣嘢係咪即係命運嘅嘢呢因為即係誒我啲<音樂> f r i e n d 同我講話其實個周字係刀字部㗎嘛咁我諗緊喂 其實係咪我出身注定就係會做呢樣嘢咁我有咁諗過但係冇嘅咁啱遇到嘅嘢就是咁啱我想話推廣磨刀呢個傳統文化為我終身的目標可以話係